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연천 제인폭포 오토캠핑장에 왔습니다 어, 이곳은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아이들 거우면 너무 좋은 캠핑장입니다. 그럼 제인 복포오토 캠핑장 사이트 소개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캠핑장 들어오는 입구이고요. 입구에서 들어오면은 지금 보이는 곳이 관리동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공원 같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관리동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기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시면 우측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관리동으로 가셔서 체크인을 하시면 됩니다 남자 화장실입니다. 관리동에 있는 음,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있어요. 깨끗해요. 어, 매점은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휴식 공간도 있고 좋은데 물건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리고 체크인을 하시고 차를 끌고 들어오시면은 이 길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식당 간판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포장 배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전화하셔가지고 안주가 모자랄 때한 번씩 시켜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카라반 사이트들이 쭉있고요 카라반이 몇 대가 있는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래도 이 캠핑장의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어, 캠핑장 가격이에요 캠핑장 가격이 2만원밖에 안해요 겁나 싸죠 굉장히 많은 수의 카라반 사이트가 조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카라반 사이트 맞은편으로 이렇게 버스로 된 카라반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이 4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부 구조는 들어가질 못해서 확인을 못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 위로 전방대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위에서 캠핑장 전경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리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은 캠핑존이나 카라반 말고도 이렇게 방갈로 같이 또 사이트가 구성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세임장 중앙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놀수 있게 놀이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놀이터 시설 주무도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설도 낡지 않고 거의 새것처럼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까 처음에 봤던 그 관리동의 화장실을 이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건물 중앙에 보시면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샤워실, 화장실, 개수대가 모두 있으니까 이 건물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개수대고요. 개수대 상당히 많고 깔끔하게 잘려 있습니다. 관리를 매일 하시나 봐요. 청소를. 평일에도. 여기 보면은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이렇게 다니시거든요. 매일 관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음, 아이들이 놀수 있는 오락기들줄 이렇게 있고 보시다시피 한판에 500원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화장실 규모는 좀 작은 편인데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오토캠핑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이용하기에는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메인동하고 가까우신 분들은 메인동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이트별로 이렇게 그 사이트 가 가지고 여기는 풍경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지금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사이트가 다 똑같이 생겼고 정치는다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모두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 화장실 건물이 또 있는데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남자 화장실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청소가 잘 되어있죠? 이건 계속 걸었고 있는데 어, 사이트가 굉장히 깨끗해요. 쓰레기 하나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캠핑장 맨 끝에 쪽으로 오시면 음, 이렇게 카트레이식 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곳의 가격은 1인 카트는 만원, 2인 카트는 만 5천원 이렇게 아까 관리동에 이렇게 붙어 있었고요 아이들과 같이 와서 즐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기에는 진짜 최적의 캠핑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캠핑장을 선택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완전 난민촌같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캠핑장을 제일 싫어하는데 어, 이것도 따닥 붙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간격이 좀 있는 편입니다. 여기를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보도록 해드릴게요. 여기가 주차장이고요그 양쪽 사이트에 차한 대씩 총두 대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파대석으로 사이트 구성을 할수 있게 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이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두 개의 사이트가 양쪽에 차를 대어놓고두 개의 사이트만 이렇게 붙어서 설치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도 물론 텐트끼리 이렇게 붙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앞에나 뒤는 이렇게 공원처럼 완전히 뻥 뚫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개방감이. 그리고 두개의 사이트가 저렇게 붙어있는 반면에 이렇게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곳은 길가 맨 끝자리에 위치한 사이트가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데이가 있고 아니면 아까 거기처럼 두 사이트가 붙어 있는 곳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예약할 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트 크기는 저 앞에 보이는 텐트를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터널형 텐트보다 약간 커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저기 자리가 좀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 주차 공간에 차 대신 저렇게 트레일러를 세워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좀 텐트가 크고 옆사이트에 간섭을 받기 싫다 하시는 분은 음 이렇게 사이트 두 개를 잡으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사이트가 하나당 2만원 밖에 안 하니까 어두 사이트를 잡아도 4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캠핑장 한 사이트 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인폭포 오토캠핑장은 폭포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폭포 올라가는 길은 따로 있더라고요. 이쪽에서는 폭포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 캠핑장의 총평을 해보자면 우선은 거리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휴지 조각 하나 보이지가 않고 그 다음에 사이트 크기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난민촌처럼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건물들 화장실 건물 이런게 보면은 안에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건물도 새 건물입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사이트 뒤편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잔디밭으로 공원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뛰어놀기도 굉장히 좋은 구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은 입실이 안되니까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오는데 1시간이 좀더 걸린 것 같거든요. 어, 이 정도 시간 걸리는 거리에 이런 캠핑장이 있다는 게 저도 지금 오늘 처음 알았고 어 여기는 진짜 강추입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자리가 있다면 무조건 예약하시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군부대가 많아서 그런지 훈련중이라 그런지 몰라도 총소리도 좀 많이 나고 포소리도 좀 많이 나고 좀 소음이 좀 있습니다 주말에는 아마 훈련을 안 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인폭포 오토캠핑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